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까 해요 이번에 제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관한 1인 미디어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클린콘텐츠 우수 참가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각양각색의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로 클린콘텐츠에 참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상작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줬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모두 소개하지 못하는게 아쉽네요 드디어 제 영상이 나옵니다 부끄럽네요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 공개될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만들걸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작년 1인 미디어 대전에서 힐링콘텐츠 시상을 보고 부러워했었는데 진짜 오래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수상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1인 미디어 콤플렉스에서 진행하는 미 네트워킹 데이 연말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잘 아는 유튜버 분들도 함께 자리에서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케이터링이 준비되어 있어서 맛있게 맛볼 수 있었습니다. DJ의 공연도 있었는데, 마치 클럽에 온것 같았어요. 평소에 이런 분위기를 즐기지 않아서 약간 어색했습니다. 노래하는 그렉형을 만났습니다. TV에서나 봤던 그렉형을 여기에서 보게 될 줄이야. 친절하게 저희의 인사를 받아주어서 더 후감이 갔어요. 회사장이 꽉찰 정도로 많은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분들이 참석했어요. 클린 콘텐츠 상도 받게 되어 영광이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상품도 받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좋은 클린한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에너지와 끼가 넘치는 크리에이터 분들 사이에서 저에게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